안녕! 오늘은 제가 라카의 신상 바이탈 쉬어 블러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카에서 이렇게 새롭게 바이탈 쉬어 블러셔가 출시가 되었는데 보연의 스킨톤과 완벽히 어우러지는 뉴트럴한 컬러 6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 블러셔가 투명도를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라데이션도 쉽게 잘 되고 이렇게 뺨에 혈색이 차오른 것처럼 건강해 보이는 그런 블러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물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거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밖에서 사용할 때도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그냥 쿠션 팩트인데 쿠션이랑 거의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큰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긴 는데 그래도 거울이 달려있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브러쉬에 묻힐 때는 뭔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가루 날림이 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가루 날림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이렇게 볼에 올렸을 때는 엄청 부드럽고 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만지면 은 되게 보들보들하게 모공까지 감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컬러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는 제가 지금 바르고 있었던 마르스 컬러예요두 뺨에 따스한 햇살이 묻은 듯 따뜻한 혈색을 완성해주는 컬러예요 웜한 오렌지 같은 느낌도 들면서 되게 웜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살짝 톤다운된 오렌지 같은 느낌? 텁텁함이 하나도 없이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는 그런 블러셔예요두 번째 컬러는 블리크라는 컬러인데 이 라카의 쉬어 블러셔 중에서 진짜 혈색을 표현하기에 최고인 컬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랑스럽게 상기된 뒷뺨을 표현해주는 컬러예요. 이 컬러가 제가 또 손이 되게 자주 가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톡톡톡 해주면 은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진짜 맑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묻힐 때는 뭔가 브러쉬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한번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면 은 굉장히 스미듯이 이렇게 발색이 돼요. 약간 블러셔 초보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겨울에 추워서 볼이 빨개진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표현이 되고 복숭아의 겉면처럼 보들보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봄원분들한테도 완전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다음 컬러는 그린나라는 컬러인데 완전 자연스러운 컬러고 누드 피치톤의 컬러여서 블러셔를 바른 듯안 바른 듯 연출하기 좋은 컬러예요. 살짝 살구 같은 컬러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살짝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컬러예요 요거는 진짜 봄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뽀용뽀용한 복숭아같은 그런 계열이거든요. 진짜 바른 듯안 바른 듯 엄청 자연스럽게 발리고 저는 요 컬러를 너무 진한 블러셔 블렌딩 해줄 때도 쓰면 좋더라고요. 양 조절하기 힘든 블러셔들 있으면 요런 컬러 하나 들고 있으면 풀어주기 되게 좋거든요. 다음 컬러는 피오니 컬러인데 맑은 생기와 가까운 핑크 컬러예요 되게 화사하고 뽀용뽀용한 흰기낭낭한 그런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는 제가 핑크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살짝 흰기 낭낭하면서 쿨핑크의 정석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핑크 컬러여서 약간 여쿨라이트 분들이 블러셔로 사용을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방금 사용했던 그린아 컬러처럼 되게 흰기가 많아가지고 얘네 둘은 이렇게 엄청 티나는 컬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할때 아니면 은 볼이 딱 사랑스럽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 블러셔들 중에서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이 컬러랑 그 블리크 두 번째로 보여줬던 그 컬러를 제일 자주 사용합니다. 딸기우유 같은 되게 맑고 뽀용뽀용한 그런 재질의 블러셔 컬러예요. 그 다음 컬러는 허쉬 컬러인데 흰기가 많이 돌면서 되게 뮤트한 그런 느낌의 라벤더 컬러거든요. 또 이런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약간 그레이시 톤이 잘 어울리시는 뮤트 톤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좀 탁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뮤트 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이어링해서 발라, 바르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살짝 보라보라한 느낌인데 제 얼굴에서는 그렇게 막 가 많이 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블러셔 자체가 되게 맑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뭉침 없이 이렇게 잘 발려요. 이 컬러는 공홈에서 들어가 봤더니 품절된 컬러더라고요. 매니아층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컬러. 이렇게 톤 다운되고 흰끼가 많이 도는 뮤트한 라벤더 컬러이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 있게 연출될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마지막 컬러는 마르살라 컬러예요. 이 컬러는 굉장히 채도감이 있고 색감이 좀 진한 편인데 이 블러셔 라인 중에서 가장 색감이 돋보이는 편이거든요. 이런 컬러들은 굉장히 양조절이 힘들 것 같고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는 컬러인데 투명률을 되게 조율을 잘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잘 바를 수 있더라고요. 브러쉬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두 번 털어주고 나서 이렇게 살살살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얘를 안 털고 바르면 이렇게 진하게 색감이 올라가고 털고 바르면 양 조절이 되게 잘 돼요 이 마르살라 컬러는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컬러를 섀도우로 사용을 해줬을 때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요거를 사용할 때는 섀도우까지도 색감을 같이 맞춰주는 편이에요. 요건 약간 가을 웜톤 분들한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여러분 이렇게 라카의 바이탈 쉬어 블러셔 6가지 색상을 간단하게 같이 발라봤는데 이렇게 진짜 색감이 너무 맑게 잘 올라오고 되게 쉬어하게 투명하게 볼에 물든 듯이 이렇게 혈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블러셔 양조절하는게 힘들었던 분들이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하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이 바이탈 쉬어 블러셔 진짜 너무 예쁘니까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로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